오늘 말씀은 내 행동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 가론 유다,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바라바, 바라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혹시나 죽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에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야거보, 요한, 도마, 마테, 시몬, 안드레, 작은 야거보, 나다나엘, 그 다음에 빌립, 유다, 그리고 가론 유다, 12명이 있었죠. 대신 이 가론 유다는 어, 예수님을 파고 난 다음에 자살하고 후회하면서 자살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이것을 대신합니까? 마티아가 그것을 대신하고 대신하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남자 제자들만 있고 여자 제자들은 없었나 여자 제자들은 마르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쫓던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이 이분이 빠져갖고 제가 요한나라는 사람이 빠져갖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고 그후난 다음에 예수를 죽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섬긴 구사이 안에 요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어, 누가 8장 예,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아, 읽겠습니다. 자, 구의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과 두루 다니시며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의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의 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로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어, 헤롯의 청지국 구사의 아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헤롯의 청지국 구사의 아내 유한나 그리고 수산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헤롯, 어, 헤롯, 어, 헤롯의, 헤롯의 헤롯왕의 청직이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재정적인 청직이었다고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사의 안에 요한나가 여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범 시간에도 말씀하셨, 말씀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창리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막달라 의 마리아도 여기서 보면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함께 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수산나와 다른 여자,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막달라 말해도 혹시 부, 저 부자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고 추측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재정관리였던 그 구사, 거기에 부인이었는데 이, 이 여인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계 율법에 의해서 여자가 친족이 아닌 남자와 여행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런다는 건 말이 되는지 않는 거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사실 근동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면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 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 말도 했도안 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여행도 같이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믿는 여자들과 믿는 여자들 그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마리아, 그렇게 여러 여자들과 일행과 함께 다니도록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섬기려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보냐면, 그러면, 그, 공생 3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제자들을, 우리 사도 제자들은 뭐예요? 돈을 벌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에 가서 뭐, 고기를 잡는다거나, 세리 역할을 계속 했다거나, 이런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정적인 뒷받침을 누가 했나? 결국은 누구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안에 요한나나, 수산나, 아니면 자기들, 그, 여러 여자들이 자기 소유들을 갖다 어, 소유로 그대로 섬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남편은 돈을 썼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면 뭐냐면 이 여자들이 자, 아버지로 인해서 유산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12장에 12장 6절이나 뭐1 0단 이런 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런 게 나왔습니다. 돈깨를 가지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습니다 그럼 돈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돈이 풍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돈을 갈, 관리를 했던 가론 유다가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돈이 풍족하게 쓸수 있었던 것들. 이 여자분들이 식사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여자들의 뒷받침, 경제적, 경제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 너희는 눈, 너희 눈을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들은 함께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 공생을 같이 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 위해서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또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40, 41절에 보면, 아,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까지 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갈릴리아에서 계실 때 따르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고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섬기려고 갈릴로부터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또 여러 가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많은 말씀을 갖다 말씀을 여자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23장 50에서 56절에서 보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누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좀 주십시오. 그래 갖고 거기서 장사를 했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면서 얘기했죠. 자, 이 날은 준비해려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그때까지도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24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갔는데 돌이 옮겨진 것을 본 거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차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다 가면서 살아? 찾아? 나고 얘기를 하죠.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 너희에게 너희 어떻게 말씀하던 일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한 말씀들을 이 여인들 이 여자자들이 기억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4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야거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뭐 수산나도 있겠죠. 야거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도 요한나가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 제자는 제자로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요한나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일자리 보면 사도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무덤에 가보니까 정말 세마포만 있고 어떻게요? 예수님은 집에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시더라는 얘기였죠. 자. 이게 그걸 보면서 결국 은 뭐냐면 우리가 어 뭐라고 할까요? 요한나도 여자 제자였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마르다, 전부 다 예수님의 여자 제자였다는 것을우리가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를 죽인 사람 보면 가론 유다입니다. 이게 맨 처음 시간에 가론 유다를 갖다 우리가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입장에서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론 유다.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반석이 됐던 사람 그게 베드로입니다 자, 자 여기서 보면 가론 유다가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사람은 다 얘기를 하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론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팔았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 여기서 예수님은 또 은30에 넘긴 가론유다죠. 자, 가론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은30을 갖고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갖다가 찾죠.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그가 나를 팔 사람이야. 라고 팔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자를 파는 사람은 정말 태어나서는 안될 사람이었어 응?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뭐냐 뭐냐고 뭐냐면 유다가 가론 유다가 나비어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본 거죠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무리도 걸었던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 안일하게 자기 대처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개세만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 베드로베드로그 다음에, 아, 그, 요한, 뭐 이런 건 자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왜자냐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그래도 기도를 하시죠. 자,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내 아버지요. 한일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 없, 없더냐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조차 하를 못했던 거예요 자 41절에 보면 마음의 원의로 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걸 하면서 이,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저는 느끼는 게 많은 게 정말 우리가 어, 육적으로 정말 이걸 하고 싶다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어,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육에 끌려다니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겠지만 뭐냐면 그것은 육과 혼에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영으로 쫓아가지 않고 육과 혼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마음은 원유로돼 육신이 약화되다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은삼십의 저주 자, 유다가 왔는데 대자, 대사자당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딱 봅니까? 장로들에게 칼을 차고 전부 다 왔죠. 그러면서 뭐냐면 가론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입을 맞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맞추니까 그들이 나와서 예수를 손에 대어서 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유다가 가론 유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책감을 갖고 어떻게 해요? 후회를 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가서. 좀, 은을 돌려주니까, 야,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너 가. 막 이렇게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은을 성세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메워서 자살하고 말죠. 이게 가런 유다인데, 이 가런 유다를 가지면서 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짜고 가런 유다와 그 목, 저, 했던 사람. 가론유도와 모염을 모여, 여모 했던 사람 그가론사람은 계략을 짰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부정부패의 집안의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자 자, 이에 군대의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에는 안나스의 안나스를 거쳐서 그다음에 가야바로 갔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곧바로 가야바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안나스를 거쳤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를 베드로를 갔다가 그 문책할 때 그때도 안나스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안나스가 그 안나스에 들렀다가 가야바라 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근데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AD 7년에 수리아 청덕 키리니우스한테 임명됐죠. 그래갖고 AD 15년에 그 면직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 제자, 대제사장들 다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안나스의 아직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후임으로 자기 사위를 갖다 앉히는 거죠. 그 사위가 누구냐면 바로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를 갖다 취임시키고 난 다음에 대자사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이 대자사장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을 갖다 보통 대자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그 과거에는 그 대자사장이라는 것은 종신직이었죠. 그때 그 누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였죠. 근데, 근데 뭐냐면, 그 로마를 지배를 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그그 그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뭐냐면, 하수인을 골라 갖고 우리한테 말잘 되는 사람들을 골랐죠. 그래갖고 온 집안, 안나스 집안이 돌아가면서 그 아들까지, 사위까지, 어, 대대사장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뭐예요? 결국 뭐냐면, 정치 권력이 아부하고, 더러운 돈을, 더러운 돈을 바치면서 종교적 권리를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뭘볼수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종교 현황,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황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뭘볼수 있습니까? 종교 권력에 부패하면서 세습을 세습을 하게 돼요.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하거나 또 돈과 세속의 권력과 결탁해서 정권에 붙어갖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가 너무 너무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뭐냐면 그 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 9 때문에 우리가 어,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행정명을 내리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학원 아니면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갖다가 행정명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왜요? 마지막에 가서 성교, 교회나 성당 어, 어, 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는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종교를 갖다가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로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는 가이사나의 돈은 가이사에게. 그죠? 하느님의 돈은 하느님에게 주라고. 그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최소한 도 우리가 매번 나오는 사람들은 누군지 다 알고 있죠. 나이트클랩온 사람들은 누구가 온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국청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행정운영 때문에 그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국청에는 2m 간격으로 뛰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한 1m 정도밖에 안 되죠. 1m도 안될수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 온 사람들 우리가 적습니까? 안 적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 다 알, 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행정명령 안 지키면 행정명령을 시켜서 널 갖다가 벌금을 때리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결국은 뭐냐면 공권력이, 권력이 종교를 갖다 교회를 권력 안에 주겠다고 하는 말이나똑같다 얘기죠 그게 뭐냐면 가야바는유대인들력이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거 봅니다 자. 누가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디어빌라도가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리아의 분봉으로 있을 때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 가야바가 대자장으로 대자장, 있을 때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가랴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이요. 저, 그, 그, 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죠.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계와 세례를 전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을 때 누구냐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또 돌아보겠습니다. 자, 자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 그사람이 하면 뭐라고 내냐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잘못하다가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야. 그리고 로마인들은 우리 땅을, 우리 땅인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는 이걸 대체 대책을 대책을 세워야 돼.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러니까 안나스의 사유죠. 가야바가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해라. 뭐예요? 예수님이 한 죽어버리면 우리한테 참 유익된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뭐예요? 그 민족,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나는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있던 것은 이 말을 스스로 합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민족만 유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게하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예수님 생각은 뭐냐면 그 민족을 위해서 죽는다고 생각하셨는데 대석하고 도색해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 가야반은 누구예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그런 힘을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런 얘기를 보면 돼. 우리가 지금 그, 그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구속에 되어 있는 정광호 목사님을 한번 보면 자기 목숨을 자기 목숨을 뭐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그 내용하고는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수 있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희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해 대사장 대사장들은 뭘 했다는 얘기죠. 우리의 자기들의 이유을를 위해서, 자기들의 성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권력에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권력과 정치와 결탁해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코비드1 9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요? 그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떨어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지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것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해서 간다 학원도 안 그러는데 학원도 권고사항이지 행정명령이 내리지 않았는데 나이급도 내리지 않았는데 교회만 왜 유독 그렇게 하느냐 저는 이것이 결국은 종교 탄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십자가에 못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나는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때 대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하는 대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랄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더라.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것은요 제가 봤던 이런 얘기예요.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대속해서 죽겠다는 것, 죄를 대속해서 죽겠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6월절 피해서 한번 죽여버리자 라고 했던 거란 얘기죠. 이게 뭐예요? 자기가 떳떳하다 보면 왜 그런 걸 못하냐는 얘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또 뭐예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정치와 권력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자요복음 18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네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런 얘기를 얘기 했잖아. 그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자, 드러내놓고 회당과 나는, 나는 드러내놓고 해놨어. 그래서 너희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겼어 난 은밀하게 꼼수를 피거나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은밀하게 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왜 그것을 묻어 어? 그 너한테 나한테 묻지 마 그거 들은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한테 그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또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얘기죠. 그, 그 누구죠? 그 스테반, 스테반 집사를 죽일 때,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길을 고치겠다. 그런 죄들을 갖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 을 하시면서 아랫사람 하나가 손에서 예수를 저이르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죄가 이거란 얘기예요. 네 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뒤서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죄 때문에 뭐예요? 아랫사람 하나가 그... 대사 그 성전에 경비병 하나가 가서 예수님의 따구를 때리는 거예요 야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래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 앞에 건방지게 있던 식으로 말을 해말 조심해 건방지 는것 같으니라 그러면서 따구를 때리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것을 얘기해봐라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쳐냐 어? 너왜 나를 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면 이렇게 때리죠. 자, 아, 여보면, 자, 한, 근데, 우리가 신명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두 증인이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이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럼 증거를 대봐,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번그 사람들 두 명, 세명 데리고 와봐 라고 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무슨 얘냐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느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구가 재판장 앞에 설것이라 무슨 얘기도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하고 은밀한 얘기고 그렇게 그 예를 들어서 그 뒤집어 얻고 이런 그런 걸 했다. 그런 어 반역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사람 얘기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직구절에 보면 그형제 행하려고 했던 꽤한 중에서 그악을 제거를, 그러니까 상대편이 만약 그걸 갖다 모함을 하라고 했으면, 거기서 그모함하는 것을 찾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생명에는 생명으로, 만약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일 정도 죽였다 그러면 죽인 거고,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만큼만 갚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계에서 어떻게 해요? 그 벌에 대한, 그, 그, 벌에 대한, 우리가 그 벌에 대한 그 형량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를 해요? 안나스가 자기가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바한테 확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자그대제장이 저는 가야바를 모략군이라고전 얘기했어요. 를모략군이라고 했는데 자 볼까요? 자, 어, 예수를 어,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장 가야바에게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마태복음에는요, 그냥 곧바로 그냥 그, 그, 베세만의 동산에서 그, 가론 유다가, 유다하고 있을 때 잡혀간 상태에서 그대로 왔다라고 이게 나와요. 그 전, 25절에는요. 25, 아 26절 바로 앞에는요. 자, 58절에, 58절에 보면, 자, 그 당시에 뭐냐면, 베드로가 벌칙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서 있었어요. 하인들과 같게. 그러면서 그때 여기서 세번 부인을 하는 거죠. 59절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짓 증인 증인을 두 명이나 세 명을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한 거지 그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자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이게 뭐 잡아놓고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걸 잡아놓고 증인을 찾고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후에 두 사람이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자, 이거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내들인 그 재판에는요, 대제사장이 71명까지 이루어진 것이 사내들인 공회죠, 재판이죠. 그래서 꼭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했는데 그 신명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명이 얘기한 거죠. 그런데 강제로 뭐냐면 죄를 시인하게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그들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처럼 그 증인을 갖다가 가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서 만든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뭐냐면, 11기 그상 21장 10절에 보면, 이게 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이세벨이 나오는 거죠. 이세벨이 뭘이게요 이세벨이, 그 저, 그 저걸 빼고, 저 포동원을 뺐을 때 이게 던 거예요. 자, 불량자두 사람들을,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맞춰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자들 갖다 거짓으로 데리고 와갖고 뭐라고 해요? 거짓말시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편지에 서서 성업의 장르들, 귀족들에게 보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증거 세워서 죽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죽여갖고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보세요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내용이 아까 나왔던 내용도 그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있죠 그, 그 성전을 갖다 깨끗이 하면서 성전을 화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죠. 내가 이 성전을 갖다 헐고 사흘 동안에 만질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이 그런 내용들이죠 자, 62절에 보면 대 아, 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를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 어떠하냐고 하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왜 네가 저 네가 왜왜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왜 아무데도 아는 데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게 자 보세요. 자 6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대 제사장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물어보죠. 네가 말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우편 앉아있다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5절에 보면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7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전에 있던 경비병들이나 옆에 있던 놈들이 사람들이 때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게 뭐예요? 야, 그리스도, 야, 선지자, 야. 너를 친 자가 누구야? 네가 선지자면 말이 한번 찾아내봐. 라고 예수님을 갖다가 조롱을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정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어디서 나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에서 잡혀 그 들어가죠. 그때 뭐냐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이 저놈이 싫어서 그, 그들을 잡으며 잡고 이튿 날까지 가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시 얘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네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막, 그, 그리고, 그, 뭐야, 그, 세례를 받는, 침례 받는 사람이 한 5천 명씩 막, 3천 명씩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돼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무슨 얘기냐면, 요한과 알렉산더및 대서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이제, 그, 사내들인 그 재판이죠. 너희 권세가 무슨 누구 무슨 권세야?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어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런 일하죠. 자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을 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떤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내면 난 뭐라 그럴 거야. 어? 너희는 너희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냐 그렇게 난 얘기할 거야. 그리고 난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짐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었어.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저, 저, 저, 저, 가야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사자, 대, 대사장들한테 그 얘기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안나스하고 그 앞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자, 제가 보면 우유보다는 본디어빌라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면서 성격을 한번 쭉 보면요. 여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 마르,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요나스. 박단을 말이야. 나오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뭐겠습니까? <웃음> 요한나. 요한나이 나오는데 자그사람들 성격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무서움이나 그 자기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요한만 빼놓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불구하고 여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거기에 남았다는 얘기예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떻게 그 마, 마리아는 마, 저 마리아 저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정말 대장부처럼 추진력이 강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켰죠. 그리고 그 옥합을 깨서 그 비싼 옥합을 깨서 예수님을 그 머리나 발을 갖다 다 닦아드렸던 그런 과감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 그, 그 나머지 사람도 어떤 사람이요? 이, 그, 이 바리세인, 그, 이 재판장들 한번 보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어, 권모스스와 정말 자기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림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안나스 같은 경우 정말 권모스스에 강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가해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목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럼에 우리가 보면 여기 본디어 빌라드는 사람은 자기의 조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조차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살인과 폭증을 삼는 자 바라바. 자, 여기서 봤는데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총덕 빌라덕에 넘겨주니라. 자, 죽이려고 넘겨줬죠. 그러면서 뭐냐면, 총덕이 무엇이로 돼? 내가, 내가 유대인 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말이 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다. 대사장들이 죄를 다 읊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필권을 계속 하신 거예요.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들이 너를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 증언하는지 듣지 못했냐? 너를 갖다 모함하는데 너의 죄를 낱낱이 얘기하는데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이제 그 어떤 죄수든지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그, 그런 전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바라바라는,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어요. 여기 바라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바라바에 대해서 나오냐면 그 사도행전의 3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아브라함과 아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살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죠. 그러면서 누가 보고서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바라바는 그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 마태복에서 유명한 제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폭동을 일으키는 그 열침당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항상 그 노마의 노마를 전복시켜서 한 열침당원 유명한 죄수였죠. 그런데 본디어 빌라도는 이 바라바를 갖다 놓아주기가 싫었죠, 사실은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자 보면요. 자 빌라도가 뭐이르되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원이 오죠.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자, 저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도. 내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을 끝내고 하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라고 빌라도의 부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빌라도의 부인은 벌써 뭐가 진실인지 뭐가 빛인지 뭐가 어둠인지 다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서 어떻게 해요? 몇 천년, 이천년, 이천몇백년이 2000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가 죽음을 당했다고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제사당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러면서 뭐요? 무리들한테 야, 그렇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청독이 누구를, 누구를, 누구를 갖다가 줄까 그랬더니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래요. 빌라도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내게 어떻게 하랴. 어?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해? 바라봐 풀어주면 예수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에 못 박아. 야이 사람이 무슨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고 십자에 못 박을, 못 박을 정도 로렇게 악한 짓을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자.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밀란이 날것 같고 그다음에 폭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뭐예요. 야. 손 씻으면서 그런 얘기했죠 야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야 나는 무죄야 난 책임 없어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 잘못됐으면 너희들이 다 책임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그얘기결 합니다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오다 하거늘 자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책임이야 우리의 후손들이 다 우리 몫이야 걱정하지마 너는, 너는 걱정하지마 그런데 그럴을까요 아니요 본디오비라도의 고난을 받으라고 2000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26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는 틱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넘겨주니라 넘겨가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은 2 7장 24절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밀라인나는 것을 보고 나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다는 소신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오로지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안위함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 피이 사람이, 사람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어. 너희들이 니들 알아서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거대로 그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정하면서 이게 왜 본문 말씀으로 했냐면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정부가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행정명령을 해서 벌금이나 각 개인에 다 벌금 내려는 것을 보고 목사님들, 어떻게 했어요? 야, 그 벌금 날까 봐 두려우니까 야,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가 필요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m 떨어져 갖고 하려면, 들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성도가 없더라도 정말 그 강단에 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하고, 그냥 전 강, 설, 설교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킬 거 있으면 다 지켜가면서 우리가 그들한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냐면, 정말 우리가 후회되지 않은 거. 난 정부가 시켰으니까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 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 소신껏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느님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 후손에 정말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되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